대부분 입주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매매가 2억 4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전세가 거래된 금액들은 3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도 달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들은 2억 후반대까지, 2억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전세를 구입했는 분들은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는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대구 외 일반 지방도시 같은 경우 물량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도까지 9600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 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거리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2 0 1 6년 17년부터 거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17년, 18년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19년부터 도 다시 폭발적인 금액으로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사학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일부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근자에도 거래가 일부 많았는데 2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제 예전에 많이 거래되었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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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천 2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33평 A타입 33평 B타입 마찬가지 상당하게 문제가 많다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33평 B타입도 예전 평균적인 금액은 2억 초반대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중후반대까지 올라가서 최고가는 4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있으면서 근자에 거래된 아파트들 금액대는 2억 중반대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전세는 대부분 2억 중후반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리지날 깡통 전세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8평 마찬가지 2017년 평균적인 가격은 2억 중후반대에서 3억 초중반대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5억 5천 거의 5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일부 거래가 많이 없으면서 근자의 일부 거래가 되었는게 3억 초중반대 4억대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마찬가지 전세를 보게 되면 평균 적력이 거래 금액이 3억 후반대 그나마 근자에 3억 초중반대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깡통전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43평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것은 17년도에 3억 초중반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최고가로 나홀로 6억 6,50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다가 근자에 23년 2월달에 4억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마찬가지 4억 중반대, 4억대 그리고 근자의 3억 중반대로 내려왔는데 마찬가지 대부분 여기서 전세 거래를 했는 분들은 깡통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깡통전세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점에서 물려있는 깡통전세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인과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실제 돈을 건질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118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 내려와야지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물량도 많이 없는 곳에 이만큼 깡통전세가 들어가 있고 실제 2016년대 가격으로 거의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입장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거품이 빠져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미 아이파크 더샵인데요 실제 내부에서는 실거래가 나오는 내용들이 없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가 10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13건이 나와 있고 23년 11월에 인공이 되고 1600세대의 엄청난 세대수죠. 그리고 총수는 42천. 그리고 현재 다른 실거래가를 확인하게 되면 실제 지금 41% 하락했는데 최고가가 6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3월 4일 3억 5,704만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3 2세평 33,4평의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미는 물량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해서 거품을 만들고 현재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109건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일부 더 빠져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부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윗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지만은 실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금액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혹여나 눈먼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금액을 낮추는 사례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월 3일 6억 641만원 하던 아파트가 3억 7,835만원 그리고 마찬가지 34평의 아파트 37% 정도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아직 네이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의 우밀인 아파트인데요. 조경이 엄청나게 잘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엄청나게 조경으로 인해서 공원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조경이 잘돼 있는 아파트인데 마찬가지 이런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029세대 그리고 32층 최고층으로 되었고 2010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분설사는 50입니다. 2016년도에 평균적으로 2억 중반대에 분양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2019년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요. 최고가는 나홀로 3억 4천, 나홀로 3억 5천, 평균적으로 최고가는 2억 초반대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3월 초반에 2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평균적인 전세 가격대에 대부분 2억 중후반대에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근자에 그나마 2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쯤에서 거래됐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전세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거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든 경북이든 어느 지역이 할것 없이 개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구입하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라면 은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내려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현 상황에서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머물다가는 돈을 다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35평 비타입 같은 경우 마찬가지 16년도 가격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다가 19년도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죠. 1억 후반대. 이 정도면 35평 살만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3억 초반대까지 거래되고 나 홀로 3억 9천에 누군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근자에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그나마 2억 중반대에 내려왔고 전세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들이 2억 중 후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은 매매 금액이 2억 초 중반대인데 전세 금액이 지금 대부분 2억 중 후반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깡통 전세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세계약 2년 인데 아직 1년이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인 분들과 통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6평 마찬가지 예전 16년도 가격에서 내려오다가 19년도, 20년도에 최하점을 찍습니다. 2억 후반대로 찍다가 급상승하면서 최고가가 4억 중반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서 근자에 23년 3월에 달 3억 중반대로 내려오고요. 전세를 확인해도 마찬가지 최고가가 3억 후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가 3억 후반대고 매매가가 3억 초반대 그렇다면 오리지널 깡통 전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5평에서 53평까지 평균적으로 일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가 4억 7천 그리고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근자에 23년 2월달에 3억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마찬가지 지금 3억 초중반 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주인하고 소당을좀 봐야 되죠. 지금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지 내버빌 아파트인데요. 마찬가지 단지 안에 공원 조성이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 평균적인 가격이 2억 초중반대라니 정말 살만한 아파트입니다. 세대 수는 1,378 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 수고 청수는3 7층거 그리고 건축은 200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35평에서 58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예전 평균적인 금액은 2억 중반대에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 하락을 하면서 2억 초반대에서 급상승을 하는데요 최고가는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2016년도 이하의 금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건자의 일부가 거래가 된 금액들은 그나마 2억 중후반대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도 괜찮고 내부 단지도 뭐공원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8평 마찬가지 예전적인 평균 금액은 2억 중반대의 거래가 되었다가 일부 19년도에 초반대로 한두 건의 아파트들이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근자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면서 2억 후반대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9평 B타입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보여지는데요. 예전 2억, 3억 초반대의 거래가 되었다가 19년도에 2억 중후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나홀로 48,500을 찍었고 평균적으로 최고가는 4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이 되면서 근사에 다시 3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격은 어찌 되느냐. 3억 중후반대예요.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도 갭투자를 많이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깡통정세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39평 마찬가지 매매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2억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19년도 일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는 3억 후반 때까지 거래가 되다가 다시 일부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23년도에 2억 중후반대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마찬가지 대부분 3억 초반 그리고 중후반까지도 거래가 되어서 지금 전세가 이루어졌는데 전세가격 또한 마찬가지 가격 상승 요인은 대부분 갭 투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깡통 전세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43평 평균적인 거래는 많이 없었지만 3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5억대까지 거래가 되고 그 뒤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48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3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는 5억 3 5 0 0 그리고 근자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23년도에 3억 중반대에서 3억 후반대까지 거래는 이루어졌고 전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전세가 대부분 3억 후반대에서 4억대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2022년도에 전세가 3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서 에 전세거래를 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아직 매매가 78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죠 계속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갭투자나 깡통 전세를 안고 구입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깡통 전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러름대로 재빠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58평 많은 거래는 아니지만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3억 9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 후반대까지 최고가를 찍었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 마찬가지 지금 4억 후반대 에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된 금액들이 4억 후반대에서 일부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은 마찬가지 깡통 전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무미 아, 센터를 팔것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거래가 1억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미친듯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3억 초중반대 3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상승해서 그 와중에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나마 서서히 내려오면서 근자에는 23년 3월달에 2억 2 0 0 그리고 그 전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들도 마찬가지 2억 초반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33평 c 타이 마찬가지 일부 거래는 많이 없었지만 2억 중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더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지 3억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고 33평 d 타이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 2억 중반대에서 미친듯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4억 중반대까지. 어느정도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근자에 23년 2월달에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 전세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3억 중반대에 대부분 갭투자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깡통전세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평 마찬가지 매매가격을 보게 되면 최고가가 4억 후반대죠.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마찬가지 3억 중반대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매매가는 2억 중반대까지 늘어왔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도 3억 초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33평의 A타입의 전세를 구입하신 분들은 현재 강통전세일수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 33평 B타입 19년도에 2억 초중반대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 4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일부 하락하면서 그나마 근자에 3억 초반대에 두건들이 거래가 되었고 전세 마찬가지 대부분 2억 중 후반대인데 예전에는 3억 중 후반대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3평에이 타입과 청무 경우 많은 거래는 없었고 4억 중반대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었고요. 마찬가지 전세도 한두 건의 거래로 이루어졌는 것이 답니다. 하지만 현재 매매가 80건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 내려와서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 매물, 동일 매물, 풀맨 276건 묶기를 하게 되면 동호수가 틀린 매물들은 80건이 나와 있다. 물론 여기서도 전세가 28건 월세가 16건이기 때문에 매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부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깡통 전세는 더욱 더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의 아파트를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갭 투자를 했는 깡통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